수업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다 그런 사기 당하면서 배우는 거야 베트남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하겠어? 베트남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려놓니 한다니까 원래 500불짜린데 300불로 싸게 해준다고 하면 좋다고 산다고 원래 이 가격인데 우리 통해서 해서 더 싸게 주는 척을 하면 고마워해 중국 상하이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박이 났으니까 베트남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베트남 사람들의 거래 가격은 이거인데 그 사람들은 확인을 못 하니까 현지 정가는 말할 필요 없지. 일단 여기서 사면 한국에서 환불하기 힘드니까 일단 팔면 장땡이야. 베트남은 한국인끼리 민사 해결 안 되니까 그냥 바가지 씌워도 나중에는 고소할 곳도 없어. 베트남 직원들은 평균 300불 받는데 이 정도는 엄청 많이 주는 거야.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해. Lần sau qua tên tại em cho anh 50 phần trăm. ơ p on you.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고, 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, 돈이 없다고 최대한 감성파리를 해. 그래야 돈을 줄 거야. 라 반, 화, 남 네, 고객님,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, 세간에서 뒷돈을 요구하면서 컨테이너를 안 빼준다고 하네요. 저희 측에서 반 내드릴 테니까, 반만 부담하시죠. 언더테이블 머니를 천불 요구했다고 해.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. 한국에서 공세한 것이라 당연히 비싸죠. 안컴트 까이 나이티, 안 돼, 한국비. 이러면 모른다니까 누가 알겠어 고객들이 어떻게 확인하냐고 여행객들은 모른다니까 베트남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 아닌가요?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작업하겠냐 안 걸리면 된다니까 남들 다 이렇게 해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악행이 선행되진 않을텐데요 뭐라고? 라떼는 말이야 위에서 까라고 하면 은행도 털어왔어 누가 알겠어 고객들한테는 말할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 하면 돼 어찌 알겠어? 아 이걸 누가 내 네, 아... 한국 공배? 아이비? 이걸 알겠?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썬텐 안녕하세요 썬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